아 안녕하십니까 홍원장 t v 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근본 이 시간에는 사업비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아,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내용은 모든 주요 부처 국가 R&D 과제에 아, 공통적으로 적용된 사항이다 보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서 차후에 어, 이를 이행치 않아서 어, 받는 불이익을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최종 그 정부전자협약 체결하여 국가 R&D 지원자금이 아,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게되 아, 담당관이 배정이 됩니다. 담당관이 배정이 돼서 종합적인 안내와 아, 그 다음에 어, 아, 사업비 지급에 대한 아,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 진행하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아, 전담 마크하여 안내를 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자금의 쓰, 어,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게만 집행하신다 그러면은 하등의 아, 문제는 없습니다 단 예전에 어, 더러 어, 중소기업 대표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둬도 사후관리가 머리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등뭐 애로사항의 하소연도 하시는 어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때 계정별로 그 사업비 지급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아 운영해 나가신다면은 하등의 아뭐 골치 아프거나 이로 인해서 아 뭐게 불이익을 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현재 제가 안내멘트 드린 이후에 바로 이어서 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사업비지급 및집행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어, 바로 어, 참고용 자료로 올렸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이를 이행치 않아서 받는 불이익을 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연구비에서 포인트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포인트제는 1포인트 1원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전으보다 집행했는데 2009년도 부터인가요 1포인트 1원 개념으로 어 포인트제를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연구 목적에 위배되는 자금의 유용 또는 부당한 사용이 많다 보니까 빈번하다 보니까 아, 1포인트 원런 개념의 전자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서류 심사 통과, 현장 평가 통과, 대면 평가 통과, 정부 전자 협약 체결, 이제 마지막 사업비를 지급 받으셔서 그 개념별로 써 나가면서 어, 자금의 운영의 투명성, 그 다음에 계정에 맞춰서 잘 이행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어, 제가 볼때 성공과제로 인정돼서 어, 종합평가 시에 성공과제로 인정돼서 어, 차기 과제 신청할 때 가산점을 어, 받,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채과제 마지막 단계인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어, 다음 참고자를 활용하셔서 어, 불이익을, 이를 이행치 않아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집행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기술개발 연구비 지급기용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비 집행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연구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이 되며 이중 정부출연금은 전체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사업비가 1억원이라면 최대 9천만원 정도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마다 정보 출연금 비율이 다름으로 공고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부담금은 민간 현금과 민간 현물로 구성이 되며 이중 민간 현금의 비율은 민간 부담금의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전체 민간 부담금이라면 8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1년 이상 과제의 경우 연차별로 부담이 가능합니다. 전문기관은 이러한 기술개발기간및 사업비를 대면평가 시 대면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비 조정은 신청사업비 이상으로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신청사업비 이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연구비 지급에 있어서 2009년부터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바로 연구비 포인트 제도입니다. 연구비 포인트 제도는 연구 목적에 위배되는 자금 유용 및 부당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비 포인트 제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 포인트 제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던 정부출연금을 연구비 포인트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과 주간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면 전문기관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고 포인트 지급 후 주간기관은 기목을 등록한 후에 지급요청과 자동보고가 가능해집니다. 포인트는 주간기관이 지급요청 시에 실시간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연구비 포인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비 계좌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계좌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신규 발급이 원칙입니다. 주간기관은 협약 체결 후 연구비 중 정보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 현금에 상응하는 연구비 포인트를 배정 사용하게 됩니다. 연구비 포인트는 기술 개발 착수 시기, 협약 기간, 진도 점검을 고려하여 사용한도는 개발기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나누어 부여합니다. 연구비 집행은 SM테크 연구비 집행 메뉴에 연구비 현황및 사용이 가능하며 주간기관이 연구비 사용 등록 요청을 하면 거래처의 대상 계좌에 실시간으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주간기관은 연구비 사용 등록 시 해당 규모, 용도, 금액, 거래처 정보, 상세 내역 등을 연구비 집행, 연구비 사용관리, 연구비 사용 등록 메뉴에 입력해야 합니다. 연구비가 집행된 후에는 연구비 잔액이 차감되며 해당 금액은 신규로 개설했던 주간기관의 연구비 계좌를 경유해서 실시간으로 지급됩니다. 연구비 포인트는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구비 집행, 연구비 사용 등록 메뉴의 비모, 사용 용도 등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연구비 사용은 관리기관, 전문기관 및 지정회계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는 연구비 사용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위배하여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에 연구비 사용이 중지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구비 포인트제의 사용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구비 포인트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연구비 체험 서비스, 매뉴얼 등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두어서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연구비 포인트제를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간기관의 연구비 계좌 발급, 최대 5개까지 연구비 카드 발급 또는 법인카드 등록 그리고 연구비 집행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비 계좌 발급 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비 계좌는 SM테크에 참여하는 은행에서 1개 기관당 1개 계좌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민간 부담금 현금은 전문기관장이 지정한 입금 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하시면 되고 가상계좌번호는 협약체결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기관별로 공조됩니다. 이번에는 연구비 카드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기관 등 과제수행기관에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카드사 선택 후입 영업일 이후부터 연구비 카드를 조회해서 사용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카드는 최대 5장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연구비 전용 카드와 법인 카드를 혼용해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카드는 타 과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간 공공개발기관의 경우 연구비 이체 실행 시 소속기관의 기관 고인인증서 등록이 필수입니다. 각 사용 메뉴별로 권한에 따른 조회 및 연구비 이체가 가능합니다. 정상 담당자 등록은 온라인 과제 관리, 전자협약, 담당자 변경 메뉴에서 등록 가능하며 협약 신청 시에도 등록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연구비를 집행하고 조회하는 연구비 집행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 집행 메뉴는 SMTEC에 접속하여 연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집행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메뉴와 연구비 집행 체험 서비스,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사전에 체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공공개발기관의 경우 연구비이체 실행시 소속기관의 기업공인인증서, 핀번호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할 인증서의 사업자 번호 및 핀번호 입력 후 인증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인증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인증서 관리 버튼을 누르셔서 인증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s m 테크 업무용도 제한용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비 2체 전용 공인인증서도 등록하여 핀번호 등록이 가능하고 범용인증서와 동일하게 협약 및 입체 등이 가능합니다. www.smtech.go.kr에 접속하셔서 연금및 집행 메뉴를 선택하시면 수행과제별 총괄 집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의 세목명을 클릭 시 해당 세목의 전체 사용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별 사용내역을 조회하려면 일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연구비 집행을 위해서는 연구비 사용 등록 메뉴에서 증빙, 세모, 거래처 정보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연구비 사용 등록 증빙은 카드,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기타 중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빙을 선택하시면 기타를 제외한 카드,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은 거래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계좌이체 요청 항목을 입력하시고 이체 요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체 요청이 완료됩니다. 연구비 비목별 집행증빙은 집행증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등록해야 이체 요청이 완료됩니다.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신 내역은 결제일 전날까지 사용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연구비가 집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사용 등록은 과제에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인건비 비목 정보와 금액을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버튼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제시된 팝업창에서 참여연구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좌 등록은 연구비 집행, 이용환경관리에 인건비 입금 계좌 관리에서 등록 가능하며 원천징수 계좌 등록은 연구비 집행, 이용환경 관리, 원천징수 입금 계좌 관리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추가된 참여연구원의 지급 총액 및 원천징수 금액을 수정하시거나 지난 지급 이력 불러오기를 통해 지난달 지급 이력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입력된 인건비 사용 내역을 확인 후 사용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건비 사용 내역 등록이 완료됩니다. 연구비 이체 실행 화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제의 대표자, 책임자 및 정상 담당자의 권한이 있어야 되며 법인 인증서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비 및 인건비 사용 등록한 내역을 조회하여 회수 및 이체 실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체 실행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법인인증서 인증을 진행하시면 이체가 완료됩니다. 인증서 등록은 연구비 집행, 이용환경관리, 인증서 등록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연구비 이체 실행 가능시간은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9시에서 20시까지입니다. 연구비 사용실적 등록은 과제를 수행하는 위탁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연구비 사용등록증빙은 연구비 사용등록과 마찬가지로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황금영수증, 기타 중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빙을 선택하시면 기타를 제외한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황금영수증은 거래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계좌이체 요청 항목을 입력하시고 사용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용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문의사항입니다. 각 내용을 확인하세요.